대도님이 이제 소녀시대 팬클럽 1기에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! 아 깜짝이야! 여보세요?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머니! 네? 콜로링구야 영탁씨노래임 아.. 팬 됐어? 당연하지 누나가 딱이라는 곡이야 엄청 좋지 내가 늦게 받을 걸 그랬다 그래야 더 어, 길게 아, 듣는데 어. 나 갑자기 언니 뭐 문득 자려고 쓰였는데 갑자기 윤꽃에 언니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. 사실 내 생각이 났어? 어 갑자기. 어. 그래서 나 언니한테 카톡도 보냈거든. 근데 뭔가 이 카톡으로는 보이안 되고 있아 진짜? 어. 윤꽃 했을 때 우리 막 먹방 했을 때 있잖아. 어. 그때가 막 너무 그리운 거예요. 그치 언니랑 막 먹방을 막 너무 막 하고 싶은 거야. 그래, 내가 코로나 끝나고 거야. 어내 집에 찾아가겠다. 보고 싶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. <웃음> 야, 당장 싶어. 집 분열아. 빨리 간다. 어. 당연히 내가 당연히 그래. 너지 너무 귀여 아니야. 당연히 너지 어차피 영탁 님은 못 봐. 아. 언니. 응? 언니 머리 붙인 게더 예쁜 거 같아. 아 그래? 머리 붙이고 리즈로 돌아갔어 아 진짜? 그나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계속 붙여야 될까봐 아 계속 붙여줘 언니의 두피는 내가 신경할 일이 아니니까 ㅋ ㅋ ㅋ 만번해 계속 붙여줘 알았어 그럼 내가 평생이 할머니 될 때까지 붙여고 있을게 어나한 생각 많이 해서 머리 빨리빨리 줄여줘 맞아 맞아 우리 나중에 한 번씩 그거 하자 합빵을 하자 모여서 이제 먹방도 하고 뭐 게임도 같이 하고 나언 좋아 응 음. 근데 너 별로 먹지를 않잖아 나 언니가 먹는 걸 보는 게 좋아 아 그래? 내 새끼 먹이는 거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신기하네 진짜 어 그러고 막 쏙쏙 들어가 막 그리고 언니가 먹는 거 보면 입맛이 막... 생겨? 어 좋아 그럼 내가 너의 입맛을 살려줄게 응 근데 지금 다이어트 중 아니야? 나 지금은 다이어트 중인지 근데 코로나 끝나면 어제되면 다이어트가 거의 끝나지 않을까? 그래 그래 고마워 같이 만나자 우리 알겠죠 잘 쉬고 방송 잘해요 아 네. 사실 윤꽃 채널 할 때는 너무 재밌겠다고 했는데 둘다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촬영 하루 해야 되고 그 전에 또 기획 회의 할때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영상들 찍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또 편집자 인력이 부족하니까 본 채널 영상을 막못 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용꽃은못 하고 있지만 같이 생방송 하는 거는 뭐 편집자들을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나중에 생방송을 좀한 번씩 간간히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같이 먹방하고 뭐좀 수다도 떨고 같이 스트리밍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겠죠